들어야지, 들어야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, 들어야지. 서원이 거지. 이쪽 손으로 될까? 옳지 우와. 무거워서 빨리 가는 거야? 가자. 우와. 와와와 살짝 살짝